부평구는 지난 17일 부평구 경관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1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심혜인입니다 구민이 살기 좋은 더큰 부평을 완성하고 수도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평의 4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조화로운 경관을 만들고자 노력하는데요. 이에 지난 17일 부평구 경관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역세권 개발과 시가지 상권지역, 굴포천 복원구간 등 중점 사업들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변화해 나가는 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경관계획은 도시경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면서도 부평만의 차별화된 개성과 정체성을 창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건데요. 이번 2040 경관계획은 내년 3월 수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특성을 반영해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1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차준택 구청장 격려사를 시작으로 오수길 위원장의 대회사, 2023년 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본회의 안건 심의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안건들은 정기회의에 앞서 운영회의에서 작성하고 분과별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 결과 모두 원안가결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통해 부평구는 수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추세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준택구청장은 우리군은 2012년부터 지속가능 발전에 탄탄한 초석을 마련해 타 지자체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부평을 구현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평구가 지난 19일 삼산초등학교 정문에서 등굣길 흡연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삼산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금연 서포터즈들은 담배를 피지 맙시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금연 홍보에 앞장섰는데요. 담배 모형 인형 퍼포먼스와 흡연 예방 자료 등을 통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부평구 미용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미드림봉사단은 지난 18일 미용봉사 첫 번째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미드림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직접 찾아가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아름다운 선행 덕분에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깔끔하고 멋진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부평구 북계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홀몸 노인을 대상으로 너랑 나랑 손잡고 사업의 일환으로 딸기 농장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홀몸 어르신들은 딸기를 직접 따보고 샌드위치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평구가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할 영업자를 모집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한해 위생등급을 지정 공개하는 제도인데요. 평가를 거쳐 지정된 업소는 배달앱 등의 위생등급을 표시하거나 영업장 내 부착해 홍보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청 위생과에서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필요한 위생용품도 지원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위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는 국민신청실명제 접수를 실시합니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신청 대상은 모든 국민이며 이메일, 팩스, 문서 24, 방문 접수 등으로 연중 신청 가능하니 많은 접수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기획조정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평구는 깨끗한 지구를 위해 자원순환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웃간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고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위하여 2005년부터 부평나눔장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도 4월 29일 부평나눔장터에 함께하셔서 버려지면 쓰레기가 되고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물건들을 나누며 자원순환에 동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